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수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이 요청에따라서이 What's in my bag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요즘 자주 쓰는 가방인데 아, 바로 A Monster Republic 아, 메신저백입니다. 아주 그냥 뭐 무난 오브 무난한 가방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게 약간 급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전혀 뭐 일일 영상에 시간이 쪼들려서 뭐 그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평소에 가방에 어떤 걸 넣어 다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 물티슈입니다. 네, 파크 파크뷰 피부과. 네, 이거는 저기 아까 학동역 1번 출구 앞에서 네, 이거 나눠주시는 아줌마한테 받았고요. 이런 물티슈 하나 이제 넣어다니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에어팟이죠. 제 에어팟 케이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아이팟을 형상화한 건데. 네. 이거, 어디 제품이더라? 아주, 아주 귀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렌즈 케이스와 요거, 이거 시금순가요 뭐 예. 네. 항상 들고 다닙니다. 특히 이제 렌즈를 끼고 밖에 나가는 날에는 제가 사실 렌즈를 오래 잘못 끼는 편이에요. 외출했다가 늦게까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렌즈를 나중에는 빼거든요. 그래서 렌즈 통과 시영장소 들고 다니고요. 제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 렌즈를 빼면 앞을 못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경 케이스. 안경 케이스와 이 안경. 네. 제 안경이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요 안경, 네. 이 <웃음> 안경, 이제, 세인트 마틴 제품입니다. 저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안경이죠. 네. 아, 그 다음으로 요거, 칫솔 치약 세트인데요. 촬영 관련해서 미팅 있을 때는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청은차. 예, 네, 청은차 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케이스가 슬림하고 딱 들어가서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손소독이 아주 필수적인 시대 아닙니까? 올리브영에서 산 비바스 핸드 클린젤. 네 한번 손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카카오니스차카카오스차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거를 작년에 엄청 제가 여기 꽂혀가지고 거의 매일 사먹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안 사먹다가 최근에 이제 사게 돼가지고 가방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꺼냈는데 아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야식이님이 카카오니스차참 많이 드시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 물인데 초코우유 맛이에요. 초코우유맛 물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진짜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카카오를 물에 약간 우린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적당히 달달하고 우유가 아니라 물이어가지고 먹으면 또 상쾌하고 텁텁한 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입니다. 그다음이 히말라야 립밤스네. 이거는 뭐 많이들 쓰시죠? 저는 립밤을 쓰는데 이거 히말라야가 저한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소신 있게 말하고 싶을 때, 소신 있는 행동 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바로 이 서글라이드. 그 다음에 아 지갑은 네, 잭이요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요 어, 잡지사은품으로 받은겁니다 <웃음> 어, 사은품치고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미니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두꺼운 지갑을 들고 다닐때는 안에 쓸데없는거 너무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아 별론데 하다가 이 카드지갑이 있는데 너무 괜찮은거예요 얇고 물론 몇번 잃어버릴뻔한 적도 있긴하지만 여기 체크카드, 교통카드, 민증스 <웃음> 고2 때입니다 언제한 10년 됐구나 코스트코 카드, 코스트코형, 현대카드 로또스 당첨 안데스 참고로 이 로또 제가 지난주에 제돈 주고 처음 사본 로또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로또예요 자그 다음에 요즘 제 핸드폰 케이스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문 제작한 거예요 마플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한 건데 그냥 투명 케이스에 제가 그냥 쓰고 싶은 말제 좌우명 같은 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다 보여드리긴 좀 민망하지만 Don't think just do 라고 네 해놨습니다 항상 이걸 보면서 어, 좀 마음을 다잡 넣으려고 이렇게 핸드폰 뒤에다가 문구를 적어서 케이스로 만들어 놨어요 그 마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되게 쉽게 제작하실 수 있으니깐요 네. 이거 따로 파는 건 아니고요 마플 들어가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스크 이아 마스크가 아니라 금스크예요 금스크 전 지금 마스크를 좀 그래도 좀 차곡차곡 좀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자주 쓰는 가방에 한두 개씩 넣어 놓으면 가끔씩 급하게 나가면 깜빡할 때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거 그럴 때쓸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누가 없으면 하나 빌려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항상 넣어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북 리더기 네, 크레마 사운드업이고요. 제가 책을 좀 읽어보겠다고 얼마 전에 구매를 했는데 뭐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일 일 영상 시작하고 책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다시 좀 틈틈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최근에 읽고 있었던 게 이제 이석원 님의 보통의 존재라는 책인데요. 일단 말았는데 다시 한번 빨리 좀 읽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우산을 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우산을 써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요즘 누가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요 이렇게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길도 찾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걸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말귀를 못알아 들을 때좀 정신 좀 차리라고 여보세요 말좀 들으세요 확성이 항상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새 제가 또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도록 이제 아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뭐이 정도가 네제 가방에 있는 아 물건들입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요즘은 좀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시기다 보니까 뭐 위생 관련 용품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우리 항상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열심히 착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Merci, s a 르 s